낚시 해보고 가장 멀리까지 나온것 같습니다 정확 멀리 보이는게 100도로 합니다 이게 하백도고 이게 상백도라고 하네요 와 정말 멀리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날짜가 18일이고 검문도권 물때 한치 복수전 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45분쯤 됩니다 열심히 복수혈전 하다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영에서였는데 오늘은 고흥으로 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대는 옆에 계신 조사님들이 지난번처럼 긴 장대 오늘 보니까 더 길네요. 3회다, 3회다, 50이 정도로 하시고 통영에서 보니까 미창대라는 걸로 짧은 낚싯대 가지고 전동기를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조합은 안 맞지만 너노막낚싯대에다가 플래지 3천. 산지는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라인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배어부 놓질 않아가지고 들고 다니질 않았다가 수심 측정이 되니까 전동률은 라인은 막합성 0.6호라서 좀 두꺼워 보입니다 자 전동률을 오늘 처음 써보네요 전동률은 거치를 해놓고 좌측에서 이카 메탈 그걸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낚싯대에 비해서는 좀 되게 귀엽다 낚싯대가 아 지난번에 수심 체크가 안돼가지고 오늘은 요 녀석으로 재밌게 놀다 가보겠습니다. 단체 50cm 해갖고, 3단 채비하고, 위아래 30cm 해가지고, 채비의 총 길이는 1m 60cm입니다. 그리고 오늘 13물인데, 풍거치라는게 배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무거운 채비 뭐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은 여기 출처버스 사장님께서 오늘은 뭐 이카메탈 45g에서 60g 사이 그 정도 쓰면 되겠다 했는데, 전 일단은 그건 이카메탈 채비고, 얘는 3단 채비에 애기의 조류 저항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저도 20호 추맨 아래 이건 뭐 이카메탈 체비가 아니니까 20호 하면 75g이죠 25호 하면 9 3을 겁니다 그래서 25초 쓰다가 날리는 것 같으면 옆에 볼게뭐 민폐를 끼친다 그러면 3 0를 올리죠 그래도 날린다 40호 50호까지는 갖고 왔으니까 자 이제 오늘 이두 번째 녀석이 그냥 올순 없으니까 처음에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범용이라는 게 슬슬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이카 메탈이나 한치스텔 하시면 2호나 2.5호 얘기도 종종 검색이 되는데 사이즈가 큰 거보다는 적당히 작은 거 그런 녀석이 입질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호 얘기도 좀 가져왔습니다 시즌이 끝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얘는 2 5인데 지난번에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좀 물어뜯긴 자국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녀석을 맨 아래에 달고 이 녀석은 좀 비쌉니다 얘는 9,000원짜리인데 이 녀석이 시즌이 끝나니까 요런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가 개당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그래서 선단채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썼던 베이트릴, 베이트릴에 오색합사에 5미터마다 면사를 55미터, 60미터까지 묶어 갖고 왔습니다. 사잡에 고기가 안 올라오고 낚시가좀 비야 고기 올라옵니다. 이렇게 늘어가좀 기다려보세요. 한3 0 30에서 35미터 나오맞 최나 보세요. 한아 시나 돼야 낚시가 되니까. 예예. 준비만 해놔. 예. 오분해 아니요 전 원래 두 종류 역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아장사했어요 아니요 어휴. 장사는 아니고 난 여덟개 가져왔는데 지금 밥 먹고 나. 해 떨어지고 하면 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0마리 이상잡아야 될텐데 앞으로 오시오 예자 얘는 35미터에 세팅했고 저는 채비가 바닥에 닿고 고맙습니다 아니 안갔거든요 <웃음> 도착편이에요 이제 예. 도착해요 얘는 35m 그리고 베이트릴은 40m 라인은 막합사입니다 막합사고 0.6호 예, 0.4호 지금 시간이 7시 52분 거의 8시 다 돼가네요 자 릴링 한 바퀴에 78cm 약 80cm 잡고, 두 바퀴 가면 1m 50에서 1m 60 정도 감길 겁니다. 60에서 계속 감으면서 탐색을 해보죠. 추가 날리네요. 이게... 예. 아니 아니, 추가 날려서. 어!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건... 예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제. 자 날리면 방금 보셨듯이 입질이 왔을 때 가벼우면 엉키다가 시간이 피딩타임이 다 가요 이게 25야? 아니요 이거 80g짜리 20g가 채 안되죠 아, 아 넘죠 조금 넘는거죠 네, 75g이니까 80g, 80g, 8예 80, 80. 예. 예. 원줄이 조금 굵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추가 있는데 추를 하나 드릴까요? 네? 추를 하나 드릴까요? 저는 뭐 부유물이 되게 많네요 25호가 좀 날립니다. 날려서 그러니까 엉키면 피딩타임 왔을 때 옆에 분들 잡으시는데 저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거운 게 좋습니다. 35m. <목소리> 저 지금 30호요. 예. 하나 드려요? 예. 네. <웃음> 예 아, 오늘은 기쁜 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수온, 위성사진 보니까 25도더라고요. 몇 표층 수온 오, 물 많이 흐릅니다. 시간은 너무 짧게 잡나? 3 0 m 에 먹느니 야광에서 나왔습니다 하, 영상 끄고 있다가 담배 좀 피냐고 영상 잠깐 껐는데 맛있게 생기는 한참말이 나왔습니다 30m 30m 야광이 나왔어요 야광 30m. 자 마술을 했습니다 30m 근데 집어가 됐다기보다는 갑자기 한 마리 나온거 보니까 그냥 한 마리 얻어 걸린건가요? 히트! 사장님 몇미터예요 40에서 올라왔어요 40이요? 네 맞아요. 저는 30인데 40에서 나왔어요 40 올라왔어요 30에서 1마리 40에서 1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한치가오라락 네, 내리락 하니까 그 소심층에다가 바로 맞췄어요 어? 엉켰나? 엉킨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볼게요 저뭐 어떻게? 예 풀어요? 예 엉켰어요 제가 해볼게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요? 예, 예. 자, 놓게요! 제가 너무 가볍게 썼나봐요, 이거 사무장님 말씀대로 무겁게 써보겠습니다. 달리지 않게. 우와, 이거. 맨 밑에 핀돌이는 좀 무겁게 써야겠나? 자, 80포. <웃음> 80포라니. 상식 아, 아네 한치 자마수했습니다 마수 오, 와 이제 타로있어 만세기 아니에요 만세기? 만세기와 하고 몇달 치면 바로 떨어집니다 오 그래요? 네. 만세기도 이빨 날카로운거예요 꼬리로 쳐도 떨어져요 잘라줬잖아요 잘라줬어요? <웃음> <떨어졌어요? 웃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발치가 와. 치 <웃음> 다지가... 불어서 올 있을 때 배에 나오고 떨어졌습니배 안달이 왔어요 난 뭔가 팔뚝만한게 돌아다니라 하 만색이네 이거는 상어 라고 하던데? <웃음> 왜안 가? 와, 저. 야, 저리 안 가? 와, 만세기 진짜 크다, 이거. 음, 잡힐래나? 만세기랍니다, 만세기. 만색이. 두 마리네. 이거 더 크네요, 더 커. 와. 입질화 썼는데, 오. 좀 이상하게 생긴 해파리도 있고. 가봐요. <목소리> 네. <근데 지가치러 목소리> 그냥 나가네 갈치가 친 건지 이카 한번탁 끊어졌습니다. 28m. 30m는 아닌 것 같아요. 28m나 9m. 23m. 에치가보다 네. 오랜만이네요. 와. 오우, 시설 좋다. 5마리 나이스 30미터가 왔나본데 3 0 맞죠? 아니에요? 25마리 정도요? 면사로확인하신거예요 아, 예. 아이, 계속 먹히네, 이거. 걸리란 고기는 안 걸리고. 하나만 해야 되나, 진짜. 저, 저렇게 건지시는데. 예, 아니, 거의 다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사장님하고 저만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히트요 되게 예민하네 뭐 건들기만 하고 네? 들고 와서 모르겠어 들고 가시면 되죠 아이 가지를 했는데 입질이 엄청 예민해 지금 아니 남들은 입질이 못들어올 정도 큰 그거를 잡은 입질은 여러번 받았는데 심지를 바로 해도 천천히 해도 금시계차 그러면은 빠져버려요 음. 누구처럼 다리만 올라가면 안된다고 음. 그걸 감안해 예. 어이, 아 오랜만에 한마리 오네 내리자마자 오늘 4마리 오시 좋다 30이네요 30 예시. 통한데, 네, 예. 대이 하나만 가십시오. 내가 봐보다 게임 아깝죠. 그래 그런 것 같아. 아 예. 하나로만. 하나 예. 전동 니리 제가 안 써봐서 그래요. 와, <웃음> 갑자기 혼자 다 잡으시네. <웃음> 아, 입질 올때 잡으셔야 돼요. 잘 잡으신다. 예? 아, 저런 거 보면 저 전동기를 하고 싶고. 30m시죠? 네. 예. 30m시래. 30m.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시지? <웃음> 난리났어, 난리났어. <웃음> 오. 어, 떨었다. 시야가 보기나 떨어졌네요. 아니요 거의 끝에 와서 떨어졌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네. <웃음> 마이너스에 손이구만 오늘. 빨간 게잘 올라온다. 빨간, 빨간 거. 거요? 예아 뭐. 근데 저 전동이를 하니까 당최 너무 엉켜가지고 전동이를 못 하겠어요. 겁나 가지고 너무 엉키니까는 빨간색. 포기가 어디싸 하게 해보는 거지. 저기 너무 떠내려가니까 아, 한 30% 초 덜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 와 시안이 좋다 4차 되는네 4차 와 그런 것만 그냥 채우시면 둘다 이트 나 이거 도와드리려도 또 엉킬까봐 아이고 오 걸려있어요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 오네. 누구 입질도 없어. 그리고 제가. 야, 수심층을 잘못 찾았네요. 어. 와, 이거 전동 휠도 되게 힘드 네요. 안 얘기니까 요럴 때꼭 입질한단 말이야 네. <웃음> 어! 사장님그입질 입질 왔어 이거 어어떤거예요 어떤거? 항상 제거보다 보면은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고또 잘렸어요? 아 저도 아까 만색이 만색이 한번 날아갔나봐요 뭔줄이야 얘 날아가던데 되는데 저는 큰게 안나고 사이즈가 있구나 전동리에 저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심측정 30m, 31m, 33m 뭐 계속 그 근처에서 해고 싶다. 아 이런. <웃음> <웃음> <웃음> 와 지금 오늘 입질이 당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지금 가보요 왔어, 왔어, 이거 왔어, 왔어. 저한테 오늘 알바비 주셔야 돼요. <웃음> 어, 알려드렸더니 저한테도 한 마리 오네. 아이고, 작다. 자, 1년생은 방생 없죠? 방생에 의미가 없어 방생 어? 사이즈도 아 있네 그 중에 제일 대물 같습니다. 우와, 목물이다 목물. 옥물. 우와, 크다 이거. 1려마리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봐요 와, 역 사장님 진짜 잘해보세요. 어떤 장르동 간에 초보한테는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낚시꾼한테 꽝도 재산이라고 보는데 겨우 이제 겨우 두번 와본 녀석이 뭐라겠어요 하딴 애는 왕눈이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야광 테이프 좀 붙여가지고 통영에선 야광이 좀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백도 여기 제주도와 고그 대각선으로 중간쯤 지점 지점인데 이 먼바다까지 나오니까 또 여건이 또 달라지나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요번지면 17마리째 있나요? 있다. 아 그래 보니까 두번 동안에 좀 쌍거리가 한 번도 없네요 한번 있을 법도 한데 와 이거 다필랄니 이거 와 반색이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훌치기 하면 끝내줄텐데 이거 아니 뭐때로 들어와 짜식들이 야야야 야. 형아 원줄 거기있다 야야야 짜식이 야. 위에서 보면 완전히 참치처럼 생겼네 진짜 이거 훌치기 생각난다 진짜 와 1 미터는 되겠네요. 하나는 건졌습니다. 전동률 사용법 알았어요. 사용법을 눈으로 보고 조금 돌려보고 바로 실전으로 들고 나왔어요. 전동률 하나만으로 겨울은 손가락 안 빨아도 되겠어요. 우럭 침선 한번 가봐야지. 한시 반이면 날물일 텐데 입질이 딱 끊어졌습니다. 비디저의 선배님만 딱한번만 강간이 잡아내시고 아버지가 했다면 뭐라도 해봤을텐데 한치가 참 힘드네요 이거 예? 예 물질이 아예 없네요 아예 날물인데 날물이면서 또 뭐가 바뀌나봐요 25미터 까지 탐색을 했는데 없네요 주광 좀 시키고 아까 출조점 사장님이 조리고안 가면 물돌이가 되면 고기들이 가라앉는다 그랬으니까 한 50m 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저 꽃게는 왕건이 하나 건졌네요, 이제. 와, 이 만색이 진짜. 18마리 잡았어요. 예0 0마리 잡았어요. 한요 100마리 잡으셨어요 아이, 아, 0마리 잡았어요. 1어예 거의 전반적으로 잘고 큰거딱한마리 잡았어요. 아 초보한테는 진짜 가혹한가마요 지금 여기 사장님 많이 잡으셨어요 이쪽 라인에서 다못잡으실때 혼자 혼자 다잡으셨어요 와우 많이 잡으셨네 역시. 다리 나오면 거빼먹는거예요 이제 한치들 많이 뜰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올라와 어 그래요? 네 이거 먹으려고 올라와 아 진짜 한 30분만 바짝 그냥 잡아도 그냥 바짝, 뭔 바짝이야 줄 엉기느라고 푸느라고 푸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래, 좀 그랬죠 처음에 <웃음> <그런 거 봐야겠죠? 웃음> 아나 전동리를 처음 써봤어 <웃음> 오늘, 오늘 처음 해 전동리 <웃음> 와우. 날씨가날씨자고만색이 잡으실라고. 역시 내가 프로젝트까지 내려가 봤다, 봤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저, 저, 저.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는데 봤는데 아이. 안 먹네. 오, 봤어. 아. 봐도 안 먹네. 아마 저게 너무 밝아 가지고 마인을 봐서 그럴 겁니다. 아마. 온 동네 만세긴 다 모이는 거야. 와. 와, 크다, 만세기. 근데 진짜 약 올리긴, 무지하게 약 올리네, 저거. 아유, 말이 처음 대거지있는떼거지러오우 <목소리로> 뭐, 뭐가 부른거예요 도대체 뭐, 이상한 거 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떨어져 나갔네. 이야, 이거 만세기가 물었어요. 만세기가. 예예예. 예, 예. 만세기가 물었어요. 와, 만세기가 이것도 부는구나. 와. 만세기가 물었어요. 만세기가 와. 21마리째를 만세이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웃음> 군단이고, 군단. 잘 네, 어, 20마리 잡았네요. 카운기는 문어 때도 쓸수 있지만, 신나게 쓸수 있는 시기가 이제 9월이죠. 9월에 쭈꾸미 때 그냥 쓰도록 하고 올해는 뭐 복수전 호기롭게 오긴 했는데 그냥 영역을 두 종류의 영역을 하나 넓혔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수심칠을 찾아내서 하는 이런 낚시 일반적인 두 종류 낚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오늘은 뭐 거의 꽝 찼지만 겨우 두번 와본 녀석이고 뭐 뭘바라겠어요 복수전은 타이틀일 뿐이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